총룡영화제 갑니다 일단은 제가 데뷔는 13년째지만 일단 어 지금도 신인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라건 진짜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이고 어 아마 이번 이 기회가 저한테는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 사실 상해에 욕심이 크게 없거든요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이 살짝 나요 네 사실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뭐 준비한다고 해서 제가 그 위에서 그 준비한대로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괜히 김칫국 마시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응, 오버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냥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어...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막 오진 않아요 그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딱 가고 레드카펫 밟고 그 다음에 밑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난내 노래를 들으면 내가 긴장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제 노래를 듣는다면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My Love 요즘 너무 바빠요. 진짜 어, 일단은 요즘 제꺼 뮤직비디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네, 앨범으로 그리고 사실 그런 거를 좀 이제 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촬영을 해야되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유튜브를좀 이렇게 이 화면에다가 좀 소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할 일이 바쁘니까 좀 어떤 방법을 다시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계획 지금 연말 계획은 앨범 하나 내고 그냥 뭐 일단 유튜브 하고 제가 준비할 거 사실 연말 계획은 지금 다 거의 준비와 결과는 앨범인 것 같아요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그 아이돌도 들어가는 거아니요 청년영화제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즐거운, 즐거운 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많은 선배님들, 많은 배우분들 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부러웠고 그리고 또한 어, 나중에 나중에 그런 행복을 저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청룡 영화제 아주,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아는 선배님들, 동료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아 내가 굉장히 잘잘 해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하고 왔니다 엔딩 여전 운동 할까요? 엔딩 여전? 사랑. 다래 <웃음> 엔딩 요정.